세상 살면서 가장 그, 그, 좀 비교적 가치가 있다고 보다도 살라면은 남한테, 남한테 섬김과 기림을 당해야 되거든. 그러니까 섬김과,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무슨 남을 나를 잘, 남을 받들어서 잘 모신다. 저는 섬긴 거, 섬김과 기림을 받는다는 말. 좀, 그, 그거로 말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그, 그 사람한테 섬김과 기림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. 무슨 벼슬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고 인생을 잘 살고 저라도 적어도 남한테 성김과 기름을 받으려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? 우선, 우선 베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베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베풀어야 되는다. 베풀는다는 것은 어떻게 돈이 있어야지만이 베푸는가? 돈이 있어야 지 베푸는가? 그 베푼다는 걸 자체, 자체를 남들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남한테 베푼다는 거. 물론 불교에도 말 한마디 있죠. 이렇게 뭐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는 공행이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면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이 있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남한테 베푼다는 것은 말 한마디, 말 한마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베풀 줄 알아야 돼. 자꾸 돈 가지고 베푼다, 뭐 물질로 베푼다 아니 한번한번 웃어 주는 거, 한번 부드럽게 말 한마디 해 주는 거. 이게 얼마나 베푸는 것인데 이게 삶, 살면서 가족도 마찬가지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실직할 때도 있고 아버지가 아플 때도 있고 아버님이 또 어려운 일도 당할 때도 있고 또또또 또, 또 어머니가 또 어떻게 보면 또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그 자식들이 그저 그래도 한 번씩 웃어주고 아 우리 집은 그래도 우리 집은 그래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집은 그래도 자식들이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를 위하고 있지 않습니까.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자체가 그 집안이 되는 집안이니까 항상 베풀어주는 것. 그래서 사기가 살면서 기림과 정말 성김을 받으려 면은 내가 베풀지 않고 어떻게 성김과 이렇게 뭐랄까, 저 기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. 마음 하나, 하나 쓰는 거, 얼굴에 한번 찡그리지 않는 거, 한번 이렇게, 이렇게 웃어준다는 거, 웃어주는 거. 그 얼마, 얼마나 큰 남한테 큰 힘이 되는 겁니까? 100% 인쇄하지 말고 많이 웃읍시다.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역시 좋은 사람 좋은 말 한마디 해주고 자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혹시 소홀하지 않았는가 한번 여러분 따져보시고 감사합니다. <목소리>